사랑해! 안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라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 도착을 했습니다. <레어처람> 날씨가 쌀쌀하군요. 교복 입고 하이는 교하. 포포밖에 안 해. 뗏노노 문자지. 저희 6교 올라가나요? 저는 근데 육교보다 구교원씨 좋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오 이쁘다 오 이쁘다 여기 프랑스 정원이래요 네 여기는 이제 네. 17세기 프랑스 정원 양식이 많은 영향을 끼쳐나 양식이 나타난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의 그런 거를 뭐 했다는 겁니다 네. 갑시다 네. 그런, 그런 느낌? 네, 네, 그런 네, 바이브를 베드사유. 풍기고 있어요 저는 근데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가봤어요 근데 진짜 화려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한번 기대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저 연주야! 엄마야 엄마야 어 연주야! 어잠깐어잠깐 어, 유진아! 어 그거 맞아? <웃음> 아, 노출이 다 심하시네요? 어남 예술이다 어 남자분들도 아주 그냥 막이거이 이제 여기는 이제 바로 이탈리아 정원! 어, 이... 여 이탈리 여기 이 이제 이태리 방식으로 네. 아 바로 넘어왔구나에스테장과 네. 랑테장의 환상적인 그 분수와 수반은 중간한 그런 걸볼수 있대요. 아, 여기에도 오, 이제 오, 또 조각상이 아, 있습니다. 아,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아, 아 그렇네. 아, 여기가 이제 이태리 정원. 이태리 잘았어. 마치 제 어린아이를 보는 듯해요. 얼굴이 많이 노안이죠? <웃음> 그러니까. 특이하다 근데 아닌가? 조각상들이. 그러니까. 애기 같은데 애기가 아닌 것 같아. 어. 맞아. 여기가 이탈리아? 이탈리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어, 같이 좀 빠져들어줘... 맞아. 자 여기는 아, 약간 조금 어, 뭔가 다른 차원을 세계로 이동하는 듯한 느낌을 음. 주는 음. 그런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를 이동하는 순간 어느 나라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와. 이거 뭐라고 하죠? 약간 조금 맨날 그 전... 제, 제, 약간 이집트, 이집트? 뭔가 의지? 제사를 지내는 어. 듯한 에이? 에이? 에이? 아... 아... 아... 아... 아다리아... 뭐지? <웃음> <웃음> 오, 좋다고. 마, 하세요. 마, 네, 말씀을 잘 하시네요. 네. 재밌다고. 저희들의 토테미즘 문화를 이해 줘서 감사하다고. 아. 콜로세움 <웃음> 있는데요. 콜로세움? 어? 콜로세움. 콜로세움. <웃음> 아니, 이거 아, 일리가요. 저번에 신전이라고 하지 않나요 보통? 네. 네. 콜로세움, 콜로세움. <웃음> 콜로세움으로 가시죠. 그러 <웃음> 콜로세움은 <웃음> 아니에요, 여기가. 자, 여기와보시면 이곳은 영국 정원입니다. 예. 네. 영국 정원. 네, 그 18세기 만들어진그는 정원 중에 잘 보존된 상태의 느낌의 스토어드 헤드 네, 그런 느낌을 담았다고 하네요. 영국입니다. 파주네. 요요파주파주예파준파주파준네 <웃음> 파주네. 파주네. 파주네. 파주네. 파주네. 파정네 파주네. 파주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주네 파주네. 파주네. 파주네. 파주네. 파주네. 파주네. 파주네. 파주네. 파요데파주 파주네. 파파 <웃음> 이게 스 <스티어> t <헤드. 웃음> 아, 어 헤드 하 t u n h 안녕 e a d a l e Hatundale. Hatundale. Hatundale. h a t u n d a 요명서 머리 두기라 안 돼요. <웃음> 아, <웃음> 아 저런 여기가 교화 중앙공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 프랑스에 걸쳐 이탈리아, 그다음에 영국까지 와봤는데요. 여기가 교화입니다, 교화. 물이 아, 있나 봐요. 물이 없나 봐. 제물 수제 한번 할까요? 어,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물주세요 보여주세요. 아 상상으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웃음> <도와주세요. 웃음> 양자물 수제 비 같은 경우에는 원리를 이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던진다? 그럼 물에 들어가겠죠? 네네. 려면 굉장히, 네. 굉장히 이 자세로 가야 됩니다. 자, 보여드리자. 이건 그냥 수제비 아니에요? <웃음> 그죠? 물이 없는데요? <웃음> 물이 있어, 가정하는 뭐 거. 아, 가정하고? 오케이, 오케이. <웃음>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웃음> 아, 어렵네. <웃음> 그런데서물 수제비 누가 해요? 아, 뭔 도래야? 아, <웃음> 갑시다, 빨리. 아. <웃음> 봐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거다. 잖 어. <웃음> 아, 일단 그로 갈게요. 이게 <웃음> 아니라 <웃음> 이게 아니라 이거 아니야? 300 <웃음> 야, 어, 내려 너희야, 맞아 자 어! 여기 파이트. 진짜 제가 질거 같아요. <웃음> 진짜 제가 질거 같아요. 확실히 응. 그러니까 파주잖아. 소리랑 응. 멀지 않잖아. 네. 근데도? 오. 놀 곳이 많다. 응. 볼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응. 맞지? 여기가 출판 단지여서 그런지 도로병이 책 향기로예요. 오. 책 향기로. 음. 잠시 후, 오해석입니다. 네. <웃음> 난, 나도 되게 대답 잘하는데. 그답 해줘야 돼요. 가끔 아내비도 듣고 있어? 음, 다 들어요 그래서. 아 네비도 귀가 있어? 연 500m 전아 진짜? 빠른 귀로 안내해 준단 말요아 너무 눌렀어? 응 그치 안? 확실히 그 전체 이건 단속 구간이 있지만 듣는 기능도 있겠구나 응 음, AI잖아 맞아 또막 어디로 가주세요 막 얘기하니까 음. 감정도 있어요 그리고 아 진짜? 응 음. 아, 사랑해 나도 이건 영둥이잖아요 이거 영둥이잖아요 아니야 아니 <아니야. 웃음> 그래서 그래서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가끔 화내면은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아 왜지? 아, 아. 새로고침같은거 느껴 되더라 어 눈치 보나봐 언제부터?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가짜치 거짓말이지? <웃음> 아니 앞에서 이제 음. 못참아더라 그러니까. <웃음> 거짓말 못 아니 새로운 차들은 그런거 아니야. 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아, <웃음> 새로운 차들은 그런 줄 알았어. 진짜. 당신 너무 순수하네요. 순수해 방금 또 순수했다. 아, 아니, 아니, 듣, 진짜 순수아 이거 듣고 보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어디 어디로 가죠 이렇게 말을 하잖아. 아, 그러니까 어. 얘는 듣는 게 있는데, 어? 아 이게 약간 이 핸드폰 시스템처럼 바뀌었구나. 나신의그 네. 순수함을 더럽히고 싶어요. 오, <웃음> <웃음> 야 가렸어. <웃음> 이 냄새는 어책 냄새 스멜스멜북스매스어그 스멜? <웃음> 아, <북> 스멜? <웃음> <웃음> 평균적으로 한달 동안 책 얼마나 읽으십니까? 저는 1 년에 한권 정도 1년에한권 아니고요. <웃음> <안 읽어요. 웃음> 뭐, 저두 달쯤에 한 권. 어, 좋네요. 자 저는 두권 읽어요. 네. 1 년에? 네. 아니, 아니 아니 한 달에 한달두 권. 맞아요. 저는 읽어 저는 읽어보려 해야 돼 가지고 자 가시죠. 가시죠. 어, 그 바로 그분도 바로 그분가 <웃음> 보이네요. 어여 주 어, <웃음> 여기 그냥 근데 건물들이 다 네. 전체적으로 좀 신기하게 생겼어. 요아 그래요? 네. 어 맞네. <웃음> 여기 좀 신기하다. 그런 느낌이죠. 영화 군도에서 보면 이런데서 에 사람들이 저런데 위에서 구경하고 밑에서 이제 좀비들이 나와가지고 막 도망가는. 과일티 마실 사람. 어? 저요. 랄랄라 저요. 좋아요. 좋심하세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짠 짠해. 자 건배 다 영동이가. 짠. <웃음> 와, 약간 내가 좀 기대했는데. 그러니까 너무좀기대는데새 어, 꼬비? 어,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웃음> 너무 맛있어. 맛을 볼래? 어 진짜 뭐랄까 하주의 일정을 하프 타임에 넘었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어. 녹네요. 아 맞아. 네. 근데 여행 다닐 때 카페 무조건. 네? 맞아 건물 건물들이 그 와, 그 되게 이쁘더라고요 디자인들이 맞아 맞아 음. 건축물들이 다양한 것 같아 요 네, 그래서 뭔가 감성을 조금 챙기기 좋은 곳 이라고 음. 할수 있다 산책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응 음, 맞아 음. 아노곤노곤하네 진짜 어, 저 있다. 멀리뛰기 하자 다 멀리뛰기? 조수석 안기 멀리뛰기 하서전아 셋이 멀리뛰기로 내기하기로 했거든요 정말 좋은 <웃음> 그림은 네. 당신이 네. 조수석에 안기 아 잠깐만 누구 갖고 찍혔습니다 그때 벌리..벌리 뛰기 말고 그거 공성하게나 나 주준아가 눈을 이렇게 날리줬어여어 어, 어, 어. 뒤집어있고 아움직였는 아닌가요? 아, 아. 아, 아. 내가.. 뭐라.. 그랬더라 네. <웃음> 아, <웃음> 제가 저수석에 타겠습니다 오케이 갔어 <웃음> 아 재밌다 이거 응, 그니까 오랜만에 야 재밌다. 진짜 약간 동심에사는느낌이들어앞 <목소리> 아, 아, <목소리> <좋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길 안내를 종료합니다 네 야, 여기 조명이 예술이다 예술 와조명 네. 예술이네 예술 와 오케이, 영화 조명이네 영화 조명 와 해피씨 진짜 와 예쁘다 와우 프로방스 반짝반짝 너무 예쁘다 프로방스 어, 진짜 예쁘다 아니 진짜 분위기 미쳤는데? 그러니까. 이게 낮아가지고 하늘이 잘잘 보이네 와 어, 이국적이다 그러니까 와, 진짜 이국적이다. 이국적이다 해도 지고 하니까 확실히 아예 다른 공간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와 근데 이런 거그로운것 같아, 거 같아. 되게 진짜 예쁘다 어, 이거 동석이 형 아니야? 동석이 형? 동석이 형! 오오란다 어, 어, 어, 이거 역시, 음 군것질도둑 군것도 음 군도라고 하자 어. 맛있어요? 음 빨리 가야 돼요 뭐? 엄마가 빨리 오란다 <웃음> 이게 진짜 맛있다 음 이거? 기본 뭐나갈때 스틱이 나는 음 가면서 먹기에 고구마 스틱과 찜꽁 찜꽁 했어 야, 여기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우리가 사진 찍는 어야거 아니야? 그러니 사진, 사진 찍어줄까? 찍어줄까? 어, 야 이거 내가 너를 갱스터로 만들어 줄게 <목소리> <요>! 어, <좋아요. 웃음> 야! 아, 좋아요. 오야. 내차 같아. 작품 같아. 오. 오! 오! 오! 아, 이즈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혜택 맞나? 혜택 맞나? 아.. <목소리> 프랑스의 꽃이죠 프랑스의 예. 에펠탑인데요 이건? <목소리> 뒤에 숲골다깔수 있는데요? 아닌데 여긴 프로방스 에펠탑인데요 봐준데요아 아. 아, <목소리>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누가 봐도 프랑스의 에펠탑이라는 걸알수 있게 프랑스 국기를 딱딱딱 박아놓는 아. 이 느낌 아, 맞아 맞아, 맞아. 알았어요하시 <웃음> <예리하시네. 웃음> 아, 알잖아요 <웃음> 저기 안쪽 한번 볼까요? <웃음> 여기 화원 이렇게 아, 나중에 이런 앞마당을 우리 집앞마당 이런식으로 아야 그럼 너무 좋지 가지. 확실히 여기가 딱 프랑스 느낌이 나는게 음. 저쪽 보시면은 한글로 이제 숯불닭갈비가 서있어아그서에가아 어 <웃음> 그 아, 그쵸 <웃음> 유재현님 뭔가 그리고 엄청 넓지도 않고 그게 <웃음> 아담해서 좋은거 <것> 같기자기하지 <웃음> 갑자기 장르가 너무 하트 시그널로 바뀌는 것 같은데? 어! 막몇번 어디서 기다리고 그래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최종 선택 어, 최종 오케이 선택. 한, 하고 갑시다 영등제곱 기다리고 둘이 고르는 걸로 갑시다 어? 둘중한 명이죠? 네.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원래 이런 분위기인가? 아니면 좀더 친한가? 2번 남아 저는 솔직히 정훈이한테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지나간 추억들을 생각하며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영둥이 친구 제가 좋아하는 장발이어서 1점 드리고요. 일단 양정호씨 노래 힘든 잘 불러서 1점 드리고요. 아 지금 막상 막한데. 일단 자세가 너무 건방진데 어떡하지? 그래양정호씨 지금 뭐하고 계시지? 뭐 들고 계신 것 같은데 너무 식상하거든요, 저. 거 <웃음> 너무 식상하.. 시... <웃음> 야. 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커플이이신 여러분은 네. 파주에서 하룻밤 둘이서 어, 어, 왜 실망? 실망? 실망? 아, 왜 싫어? 실망. 집에서 게임 약속 있었잖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 그 로하, 로하? 아, 로하. 네. 당신 손님과 함께라면 전 파트너일 수 있어요.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했으니까 근데, 오늘 차로 돌아가 가지고 네. 마무리합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후방세였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돌아갈까요? 네! 네 갑시다! 뭔가 말트 해야 될거 같아, 돌아와. 그 <목소리병> 어때, 이거? 도는 거 빙글빙글. Are... 아니, 같이 돌아와. 이거 플레이드야 <목소리> <어쩔 수> <웃음> 역시. 너 이거 알았지 따로 돌거알았지 와. <목소리> 어, 확실히 잘 맞아. 역시 너 진짜. 네, 님은 어디에? 제 옆자리 앉으실래요? 예. 미미진짜 <웃음> 진짜. 사랑해. 아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우리 이제 어디가? <웃음> 난 힙하다. 나중에 프리스타일 배틀들 남자. 야 셀카 그만 찍어.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야 진짜 힙하다. 그! 어나 진짜 좀잘 치는 것 같아. 야, 아, 야 봐봐, 아, 봐봐. 심이 파네. 필터하지 말라했지. 왜 갈라났어, 영동이야 나의 사이를.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이봐, <나> 이런 모자. <웃음> 얘, 얘 건데. 야얘 건데? 어 <웃음> 뭐야? 뭐야? 그게 제 겁니다. 아, 갔다 이거? 어지 야, 그 놀토잖아 하는 분 아, 그니야그 노라 말이 아니야 그놀라 말이 아놀야그아뭐야이거놀야잖 아니야 이 아니야 그이 아니야 이 아니야 이 아니야 이아이 아니야 그찾 아니야 그는데이게니야그찾 아니야 그이유는 저희가 프이스로 왔는데 뭔지 알죠? 혹시 개그맨이세요? 아 죄송해요 <웃음> 이러다 나 개그맨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오늘도 좋은 좋겠다. 거만 보고 응 음, 예쁜 거만 보고 제가 왔습니다 재밌게 놀다 갑니다 잘 놀다 갑니다 잘 놀다 갑니다 자 오늘도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번그 운전자 줄줄게 아 너무 고생 음... 아, 많았으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엔 제가 할게요 어? 잘했거든, 진짜 잘했거